우와, 슈. 어, 다 왔나? 뭐야? 어, 얘들아 자니? 아, 깨워달라니까 어, 아, 아, 아, 아, 다 아, 자고 아, 있어. 아아 아, 아, 아, 진짜. 개곤 해줄 건데. 야 깨워달라니까 왜다 자고 있어 내리자 아우 다온거아니야있어응다 온나? 아유 참나 참나식 알라리? 참나. 어? 어? 어? 야 빨리 나와봐 어, 왜, 왜? 왜? 뭔데? 조만간, 왜 왜? 왜 왜? 자, 양희고등학교 아, 맞습니까? 네왜는지다 어, 조용히 합니다. 양희고등학교 총몇 명입니까? 이장님 먼저 내리세요. 음... 한 열대 명인지. 어... 몇, 몇 명이야 우리? 알겠어. 야, 너네번 에이... 몇 명이야? 기다려봐, 아, 세볼게. 세. 세, 세예 다섯 가지밖에 못 세. 하나, 다섯 명이라고 하나, 예. 진짜? 두... 심하다. 아유, 내일 모레까지 셀게요. 우리 다섯 명, 다섯 명. 어... 아, 자기네번 몇 명인지도 몰라. 대충 다섯 명. 아, 우리도 다섯 명이니까 저희 열 명이에요. 어, 열명 명 확인했습니다. 두 명씩 줄 맞춰서 교관 따라서 강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따라오 매매야, 너날 짝이잖아. 같이 가자. 가자. 아, 그래. 어, 나 뚱바랑 짝이야. 에? 아, 왜, 뭐야, 뭐라고. 뭐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너여기까지 지구젤리 들고 왔냐? 아, 맛있잖아. 어. 아, 참나, 참나. 사회관에그 놈의 지구젤리 응. 양이언니수련에 와봤어? 네, 당연하지 이렇게, 이렇게 나야. <웃음> 나야 뭐, 어, 어, 뭐, 뭐, 뭐. 수련회 베테랑이라고 할수 있지 나야 뭐오 멋있다 나는 뭐수련에한 300번 정도 갔다왔지 내가 1305년생이라서 <웃음> 응. 아양이는 정말 헛소리 잘 왔다니까 <웃음> 뭔 소리야 <웃음> 아 얼른 와야3바뀌 아, 뭐, 야, 뭐? 그 뚱바 씨야 지금 뭐하는? <웃음> 야, 몰래 이렇게 생겨먹은 걸 뭐라 그러냐? 진짜 드럽게 뭐라 그러네. 아, 맞아. 아 진짜. 진짜. 진짜 야, 그래? 수련해장 혼자 쓰나, 진짜. 아, 빨리 와. 싸우지마. 진짜, 싸우지 마. 뭐 했다, 진짜. 진짜. 이제 맨날 싸우지마. 신기하다. 눈 앞서 어. 옐로? 아니, 아니, 뭐여, <웃음> 뭐여? 여기 수목 어. 대가리가 걸려있는데? 허, 아니, 왓지 수련회장에 대가리가 걸려있슈?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유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갑자기 자습. 사슴... 이송합니다 구경은 있다 어, 합니다 에. 야, 여기 걸린 건수농머인데왜니가 쩌냐? 쫄. 아니 쫄. 님쫄? 아니야. 쫄? 님쫄? 들어가면 돼요. 자, 가들 건당으로 들어갑니다. 네. 뭐 누가 우리를 바지하고 있는디? 어? 뭐야, 뭐야? 쾅쾅. 아, 참또 이렇게 환역을해 주시네. 아하하하 <웃음> <웃음> 어... 주아 둥해 어? 자 하지. 주작반 줄벽돌반 어? 줄 맞춰서 두 명씩 앉습니다 으... 어... 매매야 같이 앉자 그래 빨리 안쏭와쏭 빨리 안쏭아아안 쏭? 학교 수련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 송 참석 학생 체크하겠 쏭 주작반 햇냥이 음 어... 서울지 에... 해옥수 아잉 예미용네 매매 맘말까? 네 존내말했어 이 논리바 이 임강생 이 치치 예스 구독 자 몰라 네. 에든야 3은 없냐? 참석 확인했어 그니까. 이밖에 없네 자 집중합니다 지금부터 양희고등학교 여름 수련의 일정을 함께할 교관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와온 와. 교관은 오작교 수련원 대표 교관 백보미 교관입니다 백 교관님 혹은 백호 교관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만나서 반갑다 임 여러분의 즐거운 수련의 생활을 책임질 불꽃지타 지 다임 이다임. 와 사이비 있어. 다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안내하게 될현 범표 교관입니다. 성낙은 교관이 성, 반갑성 반갑성 반성 안녕 내는 고스톱 좋아하는 고스덕이다이 잘 부탁한데 데이와아 wow. wow. wow. 지금부터 양이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집중합니다 제가 수련회장 규칙 알려드리겠습니다 번호를 외치면 오른편에 위치한 수련회장 규칙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이 요즘 먼게잘안 그, 보이는데.. 박박대단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아자 아 하나 다둘 <자,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팀워크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섯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했습니다야 아, 어, 아, 아, 아, 우리 잘한오 와아! 아!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매점은 아... 자유시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언제만 가능하다? 모든 시간이요 아, 네, 자유시간에로 이용할 수 나. 있습니다 에... 일정이 모두 끝난 후에 자유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에... 에... 자 이제 소지품 검사 실시하겠습니다 에? 본인 옆에 에? 가지고 온 뭐지, 가방 왜? 내려놓습니다 아니, 리버가 사전에 안내드린 물품 외에 안 부적절한 안 물건 가져온 게 있다 하면 바로 압수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너 봐달. 나해때 반입 금지 물건 들고 온거있으면 갖고 와 좋게 말할 때. 아니, 안 나중에 안 걸리면 안 시계 난다 아이. 없어요. 네. 아이고. 야, 나, 나, 나, 빨리 숨겨 숨겨. 빨리 갖고 왔어. 갖고 왔어. 어? 뭐야? 못 말이야. 너나 봐봐. 너머리뭘받은 거야? 뭐가 어 복합한 물건 가져온 거좀 보자 아니 왜 이래 왜 이렇게 남의 가방을 막 이렇게 뒤져? 솔직머 나한테 아, 뭐, 수상해 이렇게 생겼지 나 이거 신고할 거야 맞아. 진짜 이거 신고한대. 뭘 신고해? 별게 없네 생각보다 그럼 나 빨대가 다여 어? 아, 정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눈 색깔이 왜양쪽이 달라 너? 어. 에이 어. 고삐리가 말이야? <웃음> 왜 썩클렌즈를 껴? 너 수상해 보여? 물건 <웃음> 보자 양아치, 양아치. 어? 아니, 월, 원래 그런지, 아, 우선 언니인가 봐. 이 거참참 소주. 이것도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완전 뭐, 비행소주 아니, 아니야? 뭐야? 아이고, 아, 그...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거 참기름. 응? 아니 우리 아, 도우가 네? 방이라고좀피자지 말마 한다고 했는데. 도우가 그려, 좀 비행 도우. 도우가 될 수도 있지. 우리... 참기름? 어? 뭐야, 뭐야? 진짜 고소한 냄새가 나네? <웃음> 그럼 밥 먹을 때 내도 좀 뿌려줘 좀 이따가. 알겠지. 다 같이 네. 가져가. 야, 고소하긴 하다. 소주폰 검사 다 했다. 나중에 걸리면 시계온나. 네. 네. 네. 네. 자 앞으로 나와서 상자 안에 본인 이름 적힌 상자 하나씩 가져갑니다. 상자에는 일정표와 체육복 퀄식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있네요 그런거 네네 숙소 배정 이후에 짐 풀고 점심도시락 챙겨서 체육복으로 옷 환복한 후에 운동장 구령대 앞으로 모입니다 알겠습니까? 네아 지금부터 방 배정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듣도록 합니다 방 배정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숙소로 이동할 건데 숙소는 4층에 있습니다 주작반은 401호 조약돌반은 402호 배정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 에이... 아이고 슈 주작반 음... 먼저 이동하겠습니다. 주작반 일어나 우리 몇 반이래 슈? 우리, 우리 402호 뒤로 돌아 네, 오, 내 가방으로 돌아 어. 주작반 돌았어요. 지다임 교관 따라서 출발하십시오 네. 아... 다음 조약돌반 이동합니다. 너가 어, 열등이야. 아, 나 뒤로 갈래 야 어, 아무래도 가자. 아리가 없으면 빨리 빨리 너가 반장이야 용단은... 어? 아니지! 울지가 반장이지! 울지 부관장이잖아! 아닌가? 아, 아니 내가 부관장이긴 는데 네, 아무튼 내가 너가 부반장이잖아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나부반장안 해! 나 감수 쓰는 거 싫어해! 나 수렴 청정한래 울지에서! 어? 자울지가갈 울지! 어? 어 쟤네 반은 사이가 좋아 우리, 얘들아 우리.. 우리 너무 친해! 얘들아 사랑하다! 주적반갑의 일모! 아.. 아 그지? 네. 그지? 짐 풀고 옷 갈아입고 도시락 챙겨서 복도로 나오는데 1분 드린다 임. 네. 그 네. 도약 돌번 400. 1분만에 어떻게 해? 나 어때? 아, 오! 야, 괜찮다, 괜찮다. 어. 아 늦어 더워졌어. 아 울지 봐봐. 하락수? 월지 봐봐. 박수. 월지 홀딱. 언니 뭐해? 아니. 이걸 왜 어, 봐? 나 나무 초콜릿 스 봤어야 되는데야. 아. 아. 아. 야 냥이 냥이 아. 보자. 멋있다. 빨리, 빨리, 빨리 아와 아. 아. 아. 멋있, 아. 멋있다 언니 빨리 어디 봐봐아 멋있다. 나다 와 와. 언니, 아 괜찮네. 완전 찰떡이다. 그래. 야너 찰떡이라는 말도 알아? 와. 아 당연하지. 아재법이네야 뿅이 너 요즘 어다 잘한다. 나중에 나도 알려줘. 그래. 대박이다. 야 우리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빨리 빨리 가자. 야, 근데 울지는 약간 색깔이 혼연일체인가봐, 그렇지? 이게 바로 뭐라 일체? 어, 어 그랬네 그래 어, 가자, 가자. 울지, 아, 울지 아. 홀딱스 아니야 지금? 아, 아니야. 기다리다가 빨대 빠지는 줄 알았는데. 아유. 좋아. 뭐 하나라 이제 나왔, 이제 나온단 말입니까? 이제 체력훈련, 체력훈련 위해 운동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임. 교관 따라 이동합니다 임. 들었어? 체육훈련이래 체육훈련 체육훈련? 와. 야 <웃음> 교관님이 아무리 말실수를 했다 해도 그렇게 놀리면 안돼 응, 그래 강생아 안 돼? 야 체육이래 체육 야안 들리는 데도 놀리라고 아, 야 알았어, 알았어, 지금 안 들리실 안 거야 맞아, 야 그거 이제 본데? 좋아 좋아 실컷 놀려 <웃음> 야, 어, 뭔 소리야. 지금 누가 누가 게 경박하게 웃어. 아. 야, 울지야. 아무리 있을 때안 계신다 해도 넘어가다. 아, 그래, 울지야. 빨리 내려와. 너 공부 잘하면 나야? 맞아. 와. 아, 아, 얘네 막 여론을 막 조작하네. 와. 아, 조작은 우린 주작이야뭔 소리야. 어? 도, 어? 고, 고우? 고, 고 어? 고우? 고우라는 죽마, 거 같은데? 죽마, 고우. 죽마, 고우. 그래 중마고. 중마 써있잖아. 사실 어 그래. 중마 대충 고우겠지 뭐. 응. 야 너네 한자 잘한다. 에, 그러니까, 대충 원래 사자성어는 아는 글자 두세 개로 낑겨 맞추는 거야. 야, 야 그럼... 멋있다. 멋있다. 도우, <웃음> 네. 도우 플레임이 중마 도우인 거야? 에? 중마 에? 고우라니까 저거는. 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어? 중마 도우? 그럼 구 고우여 이름이? 아니, 이렇게 늦게, 지금. 늦게 올 거면 어. 내일 모레 오지 그랬어. 왜 이렇게. 아, 일찍 아이, 다음주에 올라그라 아, 했는데 일찍 온 거야. 예. 겁나 빠르고. 맞아, 빨리 서, 얘들아. 지금부터는 백범이 교관님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서 몸 푸는 시간 먼저 가지겠습니다. 다섯 명씩 두 줄로 섭니다. 어, 야, 진짜 아무것도 어, 쓴다. 거 같은데? 정말 잘 쓴다. 이게, 누구 잘못 쓴다냐? 와. 자, 집중합니다. 자,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에, 우리는, 둘에, 하나다, 외치면서, 앉았다,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음? 아. 자, 하나. 아. 우리는. 둘. 열이다. 하나. 아. 하나. 우리는. 둘. 열명이다. 아. 멈춥니다. 뭐합니까, 지금? 양이 고등학교, 이것밖에 안 됩니까? 네. 저번주에 온 강아지 고등학교가 목소리 훨씬 컸습니다. 기회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어? 하나. 우리네. 우리네. 둘. 하나. 자, 이제 구호 바꾼다. 하나 하면, 가지는. 둘. 맛있다. 알겠지? 하나. 네. 가지는. 가지는. 가지는. 가지는. 가지는. 네. 둘. 맛있다. 하나. 가지는. 가지는. 가지는. 둘! 맛있다. 맛있다! 거기 민트색 학생 뭐 하송? 목소리 작성저 민트색 아닌데요? 그럼 무슨 색이 성? 벌레벌레 색이 울려라다. 바카색이라니요, 박카색 아, 박카색 박하색. 바카색. 아, 조용, 조용, 에이. 조용. 지금 민트색 학생 때문에 다시 한번할 거송, 제대로 아, 하송. 아, 아, 참. 아, 너무. 아, 나, 나, 나. 하나! 아, 누구 똥 쳐놨네. 하나! 우리는 가지는 가지는 하나 하나 가지는 너털 색깔 민트색이면 다이아 네. 제대로 외쳐 제대로 했어요 자이 정도면 몸다 풀었지 어네 네. 네. 네! 자 지금까지 몸 풀기 훈련 실시했송 이제 본격적으로 늘 책상 앞에만 앉아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체력 단련할 수 있는 시간 가지겠송 개인전으로 진행될 거고 룰을 설명해 드리겠송 다 같이 저 앞에 보이는 출발선에 서가지고 스타트 사인에 맞춰서 저기 뒤에 보이는 구조물을 지나고 리로를 통과해서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면 돼송 선착순 3명까지 템테이션을 지급하도록 하겠옹. 알겠옹? 네. 네. 네. 여기 저 앞에 있는 지다임 교관님이 시범 보여주실 거송 시간 관계상 시범은 오. 다리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옹. 다리까지만 아. 할수 있는 거 아니오? 아. 게다 아. 달려라, 빨리. 와, 멋다 멋있다. 오시다오시다멋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다다 아, 아. <웃음> 아, 자, 이렇게 어. 떨어지면은. 다리부터 다시 시작해 대성 알겠어? 지대 못하네. 네. 네. 자 이제. 아, 맞아? 뭐야? 네 따라서 출발선으로 이동하겠어. 따라오성. 네. 키아 아니 근데 나 떼학표 때 너무 오래 서 있는 것 같아. 아 미지근해지네. 여기 교관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소? 말해봐 성. 저는 이렇게 떼학표 때 저렇게 뛰어당기면 설탕 코팅 다 녹아서 이거 못 열유. 왜? 아, 설탕 뭐? 코팅 다 녹으면 누구 호마님이 책임질거예요 그 냉장고에 들어가면 되는거 아니송 아 <웃음> 냉장고 말고 쩌짝 그늘에 앉아가지고 응원할게요 다른 아, 학생들은 그럼 안녹성저저저 저, 저, 저 녹는데? 어. 저 민트초코라서 녹아요 여기. 너무 단단한데 이 친구는 아니인데 아니네. 아닌데. 너무 단단해보이는데 저는 아닌데요? 설탕 코팅 다 녹으니까 쩌짝 가서 그 그늘에 앉아있을게요 아, 네네, 네, 알겠어 특이하지. 알겠어 특이하지. 알았어 뭐, 알았어 너가 1등이야 뭐, 특이사항 뭐, 특이 있는 학생이송 빨리 말아 서 야유 뭐야 뭐야 또 뭐야 니또 말해 보송 아까도 얘네 기다리다가 빨대 빠질 뻔했는데 그 빨대가 약간 빠지면서 네. 뚜껑이 들린 거 같아요 음. 더하면 안될거 같아 아유 아, 우리 반 아, 망하네 이거 엄살 어. 피워요 뚱빠 엄살 피워요 너가 뭐 알아 너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너네가 늦게 나와서 아니거든 아니, 그래, 뭐, 그래 뭐, 나도 응원할래요 머리. 머리 뭐 중요하지 그래 그래 저기 저 그네를 가서 저 친구 저원원원야 주합부가 아, 그냥 집에 아, 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열애할 친구들 가라. 일이 옵니다 저 따라옵니다 아, 야 그냥 아, 빠보면 아, 그래. 그래. 우리 반라옵니다 우리 반세 아, 명밖에 안 이번 주에 진짜 야 집에 가자 개움맨. 아이, 내가 1등 해야겠다. 어이. 나도 우리 반토막인데어저 형, 저 형, 저 이제 오, 빠지는 있어. 학생 아, 업성. 나 3시 할 겁니다. 업성, 업성, 업성, 업성. 자, 업송. 그럼 이제 시작할 거있저 앞에 이거 다 같이 서서 이거 출발 사이인 잘 들어야 돼 송. 알겠송 매송. 임간생 예. 아, 갑을 틔워놨어요. 뭐. 아니, 야 아니, 아니. 가발, 가발 집어넣으라. 빨리, 빨리 입기로 가서. 에이, 갑을 틔워놨잖아. 준비, 네. 준비 준비 준비 시... 씨 네, 밝혀졌다 밝혀졌다 현냥이 밝혀졌다 현냥이 현장이 아니요 아니요 발톱이요 임강생이쳐 나왔어요 강생이 가발로 저 밀었어요 임강생이 가발로 으이씨. 저 밀었다고요 몇대진 아, 뭐가 다른 거고 아무튼 예. 들어가서 나 머리 없다 이제 와 가발 벗었다 <웃음> <웃음> 자, 자, 빨리, 빨리, 빨리, 줄서성. 이제 시작할 거성. 진짜 찐찐. 에이, 자, 빨리, 빨리, 준비 빨리. 준비, 씨. 아, 이거 씨 아, 아, 하면 가는 빨리. 거 아니에요? 안 불었습니다, 엥. <A1> <웃음> 아... 자, 준비, 씨. 자기성. 화이팅. 파이팅 <웃음> 반칙 아니. 켜슈! 반칙 켜슈! <웃음> 그냥 아니! 날았어요! 나라, 날았어요! 아야! 아야! 에? 아닌데? 반칙 아닌데? 에? 고양이 원래 너무 푸이 좋아서 그래요? 아아. 민트색! 돌아가! 에? 아닌데요? 에? 아닌데 아닌데? 저 반칙 안 했는데? <웃음> 아이고! 잠깐, 아이고! 이 뜨네! 예밀용 학생 뭐합니까? 날지 않습니다! 실격입니다! 미룡이는 용인데요? 저 용인데요? 음. 안됩니다. 저도 날고 싶습니다. 실격입니다. 이리 나오십시오. 에? 아니 범규 교관님은 네. 못 날잖아요. 날개가 없잖아요. 언젠간 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에? 믿기만 한다고 날아지나 슈? 그렇지 지구 밀지마. 야 밀켜. 예미룡 학생 저 따라옵니다. 야 밀켜. 아, 안 밀고 있구나. 예밀용 학생이 이리 옵니다. 치사옵 조약도 롤롤롤롤